여러분 시마르 왔다 가음 시마르 네? 왔다 가음 <목소리를> 여러분 눈빛 시마르 왔다 과음입니다. 죄송합니다. I'm sorry. <목소리를> 무척 오래 <오라시아>. 시작. <목소리를> 무척 오래 <오라시아>. 시작. 무척 오래 시작. 무척 오래 칠레 돈인데 이 투명 투명이네요 이쪽이 이쪽이 이 보일런가 모르겠네 안 보이겠네요 아, 보이네 신기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오라 <목소리>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운두라가 와이다리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갑니다 어었는데 운두라가 기대는 안 되나 아, 알겠습니다 네, 여러분 지금 칠레는 더워요 지금 현재 27도입니다. 와인너리걸라면이오는데 에스타시오, 센트로에츠타시온츠트 e t 츠 g e 스 l e 스 s g 스 t let's get. Let's get, l 리 t s get, l e t 네 get, let's get, l e t get, l t s get,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. 아, 여거 모르겠는데, 아, 여거 아, 여거 아, 표는 이거 버스에서 사네요. 하나에 천삼백, 두 개에 천육백. 아, 이 밑으로 주네요. 나이천백 썼는데? 시 10분 출발합니다. 내립니다. 운드러가. 무척 아시아. 무쳐, 무쳐, 무쳐, 무쳐. 여기 아니고, 가 올라가야 돼. 여기 아니고? 여기는 맞는데, 여기는 공장이고. <목소리> 아닌데, 여긴데? 따라와! 그리고 결국 여기가 있고 맞았어요. 하고 내린데, 우리 바로 저기 내렸는데, 여기 들어갔었으면 되는 거를. 굉장히 돌아 돌아. 누구 때문에? <목소리> 저 있죠? 입구. 그 보통 절로에서 절로 가버려요. 그안 돼요, 그러면. 일로 와서. 여기로. 큰거이 어, 애매한 거 이거 보고, 여로 들어가면 리셉션입니다. 1달니다 3시 반 부터 된다라어 영어로 영어로 네 여기 이거 정수기는 있는데 뭐버트를 들고 와야 맞힐 수 있다네요 안주네 종이컵으로 안주네 목말라 죽겠는데 지금 스파클링 와인을 이런 식으로 캔으로도 판매를 하네요 아 물을 안주네 물 먹고 싶은데 근데 네, 이거 1700페소 주고 샀습니다. 뭐 도저히 안되겠어가지고 마테차어 무슨 마시고어마테차 저는 아까 저거 예. 한 3분의 1 남겨가지고 저기 물을 희석시켜서 먹을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절약을 하겠단 말이에요 지금 네, 요렇게 저희는 보라색 줍니다 1시 45분에 45분 늦게 예, 생각했던 것보다 는 시작을 합니다 아 제가 영어투 하는구나 이거 100년도 더된 나무랍니다 바호바? 바... 바호박 바호박 바호박나무 이야 이게 이제 여기서 뭔가 재배를 하는 거겠죠 아, 포도들이 막 이렇게 있네요 요렇게 요렇게. 여기 진짜 작은데 마드 아, 와인 음, 잇츠 웬도 I don't know 한컴 하다 음. 소스비티 아 근데 뭐오지게 좋네 좋기는 뭐가 조금만 그는뭐시이은감무라는 종입니다. 지금 종마다 따로 있는 것 같네요, 이게. 이뭐 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, 10일에 한 번씩 근처의 강에서 퍼 가지고 준답니다. 비가 나오기 때문에. 아, 네, 요건 말아 들었어요. 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영구를 해야 될것 같아. 못 알아듣겠어 지금 니네 들떻게 알아듣나 제일 못 알아드려요 지금. 요즘 여기가 좀 비싼 종이라니요 가르맨.. 가르맨 되는가 뭔가 여러분 이제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예, 지금 드디어 시험을 할수 있는 그런 느낌 술 마시러 왔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유 술 마시고 싶네 한 잔.. 한잔 쉬리고 싶은데 음.. 많이 향이 나네요 지금 어 시원하다. 오우. 장난이다. 향이 장난입니다, 지금 여러분. 굉장한 포도. 어, 그래프 향이에요, 지금. 장난이다. 드링킹을 할것 같은 느낌. 체감온도 한 10도 정도 떨어지겠는데, 이게. 운드라가. 이렇게 안 흔들리게 다 이렇게 박아놨네요, 이렇게. 운드라가. 음, 아, 색감 이 좋네. 색감. 여기 비싼 것만 놔둔답니다. 안 팔고, 안 팔고, 온드라가 가뭄만 맞는 거. 응. 아 빨리 와인을 시원하게 한잔 하고 싶네요, 여러분. 언제 줄러나? 한잔 하고 싶은데. 고마 시리 음, 음, 피쉬. 어, 차례. 어, 제 향이 딱그 과일 향이 나네요. <웃음> 어, 초콜레 오지게 냄새 맡고 있습니다. <웃음> 신선한 걸로 봐야겠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마지막 갔다가 신선한 걸로 코로 마지막 적셔주세요. 신선한 걸로 마지막 조져버려야지. 느낌 좋지. 네 <웃음> 예, <웃음> 이제 드디어 이제 맛을 보러 갑니다. 테스티테스티니아 <웃음> <웃음> 음, 여기서 이렇게 시음을 할수 있겠네요. The first wine that you're gonna taste it is this Sauvignon b l a n Your last wine? g It's so cute. It's u t h i s o be 2 s n And e i o 3 s o n d e t It's like n t m a i t It's d It's d i h e e w i n m In aroma, this is pepper. Green pepper, plum, to drop vanilla, 그에다가 Different type of lens. 지금 다들 뭐술 취해서 지금 다 <목소리> 뒤에 앉았습니다 이제.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와인 세잔째. 어지러워요. 지 와이프 취했습니다 지금. 다음에 더 먹어야 돼. 드렁큰. 드런크. 드렁큰다 이거. 네, 이렇게 씻어서버리고다 네, 와인... 음. 와인 e e 니다 이게 지금 제일 단 겁니다. 제일 단거 마지막 거. 와인 자는이와인 술 u c h e 여러 o 적당 r a What is t h m a t e e s a 와인을 더 먹어도 되나봐요 이렇게 한 병씩 다 남았습니다 끝! 자 해가자 자 여러분 여기서 음, 여기 어디가? 칠레, 우드라가우드라가 와인... 어. 와이너리 투어 이상입니다, 렛츠! 괜히 무척을 아시야 네 여러분 시음하러 왔는데 과음했어요 음 시음 말고 과음 조심하세요 운드라가 <목소리> 와이너리에서 마지막으로 픽업 때 와인을 마시겠습니다 저는 스위치했습니다 여러분 시음하로 왔다가 과음 시음하러 왔다가 과음 왔다 <목소리> 여러분 눈빛 시음하로 왔다가 과음입니다 죄송합니다. 암소리 그리고 음. 이렇게 흔들었을 때 방울이 늦게 떨어지는 게 좋은 와인이라는데 빨리 떨어지는 것 같네요. 그리고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서 와인도 제일 좋은 와인 둘 가지 가져갑니다. Let's get it, get it, get it, get it. 무조그라시아스 아나 아니에요. 네 지금 5시3 4 분. 저희는 이제 뭐술 취해서 집에 갑니다. 과음을 해가지고. 네 끝입니다. 와이너리 투어 끝. 렛츠 게리돌라 무처 그라시아.